짓거린다고요? 제가 그랬나요? 상부의 명령이라고요. <놀놀놀놀보> 뭐 하는 짓인가요? 갑자기 중앙정부에 개랑 얘기하고 있다. 왜전원 <웃음> 전환... 둘이 왕... 왕... 왕... 왕... 가르르르! 왕... 왕... 왕... 왕... 이+ 이이기나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What on earth are you doing? I'm talking to a central government lapdog. All troops, move in!